I'm <laughs> sorry. 계속 굴러다니네. 가0는데 10시간, 10시간. 10시간, 귀여시간 10시간, 10시간. 10시간, 10시간. 1 o 시간 10시간, 10시간. 10시간, 10시간, 10시간. 10시간, 10시간, 10시간, 10시간, 1 0시 o 보바, oh, this way, this way, this way. Good job. Good boy. Good job. 아, 정말 어렵네. 아! 아이고 이뻐라 그쪽으로 오는 거야? 아니야 파는 거 아니야. 부+ 부+ 부+ 부+ 부+ 부+ 부+ 부+ 부+ 부+ 노 부+ 부+ 부+ 부+ 부+ 부+ 부+ 부+ 부+ 부+ 부+ 부+ 부+ 부+ 부+ 부+ 부+ 부+ 부+ 부+ 아이 다 뜯어먹어 네가 화나겠어? 부부 가자! 하우스 들어가자! 하우스 들어가자! 다 뽑아버릴 기세네 그래, 뽑아버리자 무리 담보, 안 나가. 다 u t this way, good boy, good job. So good. This is so good. t